어, 윤곽을 재수술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. 첫 번째로는 이 재수술을 어, 생각을 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심리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. 아무래도 이전 수술에서 이미 어, 만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굉장히 뭐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신뢰감도 굉장히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이런 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거나 수술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일단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수술한 부위에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가 굉장히 많이 어그러지게 됩니다. 특히나 첫 번째 수술의 질이 잘안 좋을수록 어, 어, 엉망으로 수술할수록 수술한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재수술할 때 굉장히 힘든 걸 많이 느끼게 되고요. 되게 유착이 심해서 수술할 때 방리를 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방리할 때 어, 뼈하고 연부 조직의 방리가 굉장히 어렵거나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. 수술에서 매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뼈의 수술이 뭔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적게 된 경우에는 다시해서 그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미 너무 많이 잘라져버린 과절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 수술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, 윤곽 수술을 처음에 할때 너무 많이 자르는 부분을 어, 극히 조심하고 이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